안녕하세요. 네. 네. 저 광어 하나 사러 왔는데. 참치, 연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수산물을 가지고 집에서 할수 있는 여러가지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장보는 것부터 뭐, 시작하도록 뭐, 할게요. 광어 하나 사러 왔는데 어도광어요광어 어, 완도광어? 네. 나야죠, 3kg짜리. 네, 이거 네, 양식광어라서 상태는 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질을 맡기러 왔는데 아 이게 필렛으로 할까 통숙성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통숙성 손질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손질을 이제 맡기고 이제 도미사로 경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조금 이제 마른 게 있는데 요거 저렴해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자연산 참돔 있고요. 요것도 이제 통숙성으로 손질을 했어요. 자, 지하 1층 엉클마린으로 왔고요. 여기는 제가 미리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주문을 했어요. 이거 이제 참가리빈인데 이제 제거 제 따로 빼놓은 겁니다. 요 정도가 한 3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다 구입, 구매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구매를 하고 다시 이제 1층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킹크랩사로 네, 대신 안녕하세요. 시월드로 왔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약간 국산 대게는, 네, 대게는 노르웨이산으로 어. 골랐어요. 이제 이게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오. 상당히 좀 묵직해서 살도 괜찮아서 아. 어, 이거로 구매를 했어요. 네, 꽃게가, 꽃게가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싸요. 네, 이렇게 해서 대기하고 킹크랩하고 전복 구매해가지고 왔고요. 요, 이렇게 가져갈 때 박스에서 물 샘은 낭패니까 이거 비닐 같은 거 하나 얻어서 오는 게 좋습니다. 네, 싱크대 위에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태랑 그 고등어 초절임한 심해 사바 요거는 이 전날 구매해가지고 미리 해놨어요. 그리고 굴절임이 나오는데 저 굴절, 굴절임 영상은 이번에선 뺐습니다. 네. 네 이제 손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등어 초절임, 심해사바라고 하죠 요거 준비했는데 자세한 영상 레시피는 예전에 제가 다 영상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초는 산도가, 국산은 한 6도에서 7도예요 그래서 조금 낮춰야 되니까, 요거 예전 영상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자세한 설명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절임 같은 경우는 그 전날 하루 정도 숙성해놓고 어, 먹는 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구형 금태인데 요거 만원에 득템했던 거라 제가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닐채 튀길건데 그 예전에 옥돔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각각류인데 대게 킹크랩 꽃게에요.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뭐 꽃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킹크랩 대게 영상 워낙 많이 올려 가지고 거기에 손질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꽃게는 제가 칠리크랩을 할 겁니다. 양꽃게로 하면 은 맛이 좋아요. 이제 먹기 편하게 다리 같은 거다 잘라줬고요.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이제 반 갈라서 어, 놔두면은 이 포크 같은 걸로 이제 쉽게 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대게한 마리가 이렇게 다 들어간 건데 요 손질법은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릴게요. 사실 요건 좀 실패작이거든요. 다시 해서 한번 올리도록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복찜하고 전복회를 만들 거예요. 이제 2시간 좀 오랫동안 찌는데 저거 물다 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요거 몸통하고 내장 분리 요거 하는 방법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뒤에 이제 회할 때도 나와요. 식도하고 이빨 제거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관자 띄어내고요. 내장의 반대편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몸통만 잘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식도 제거해 주시고 이제 그 입주, 몸통에 남아 있는 입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따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개우 네, 소스인데 요거는 이제 코우지 셰프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요거는 섞고 갈기만 하면 되는 거라 정말 쉽습니다 아 이거 완전 맛있어요 자 연어는 제가 어, 두 가지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소금 처리 한거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다시마 절임 한 것까지 했습니다 연어도 한 1kg 정도씩 소분해서 파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절반은 이렇게 해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다시마 숙성을 했어요. 다시마로 하면 이제 감칠맛이 좋아지죠. 근데 이 다시마 특유의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이건 안 하고 그냥 소금까지만 하셔서 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가리비고요. 가리비는 보통 7분 치고 5분 정도 뜸 들이면은 아, 딱잘 익습니다. 요거 살 분리 하는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웃음> 할게요. 네, 자 다음 중 어떤 것이 암컷이고 어떤 것이 수컷일까요? 네 색깔 있는게 암컷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다르거나 하는 건 없어요. 자 이제 성게소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제가 그 요거는 아직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다 되면은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맛까지는 괜찮은데 요거 질감내는 거에서 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질감을 계속해서 연구 중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곧 올릴 것 같아요 요거 이이 이 상태로 맛은 자체는 성공이 완성이 되어있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건 진짜 장난 없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븐에다가 살짝 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채 예, 요거 만들어놨고요그 다음에 요거 삼치인데 요것도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어, 요거 이제 소금 간 해가지고 필레로 파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단새우인데 냉동 단새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렴하게 한 500g씩 판매해서 요거를 사왔어요 한 박스 사게 너무 양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핀문어 숙회인데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 한 영상 있죠 이제 그걸 소분해서 진공포장 해 놓은 거예요 자, 양식 고등어인데 정말 작아요 한 300g 정도 나갈까?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양식고등어라서 기름이 좀꽉차 있어요. 작아도. 양식고등어는 이렇게 좀 살이 좀 하얀색인 편이에요. 자, 완도광어인데 빵이 좋죠.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봄이라도 이제 양식광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품질을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산 참돔인데 좀 살이 좀 부족해 보이긴 했는데 아 근데 대부분 이거 같이 먹뭐 드셨던 분들이 다 맛이 괜찮다고 좋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뼈를 붙여 가지고 이제 마스카와 라고 하죠 뜨거운 물을 살짝 데쳤어요 한 요정도 시간대 되니까 체력적으로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더라고요네 이렇게 해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할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거 조금 구상해 놓고서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양식 광어의 지느러미가 두껍죠. 네, 피문어, 어, 그리고 이거는 성게소.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복찜. 네, 이거는 이제 삼치구이예요. 참치구이 정말 맛있고요. 금태 요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옥돔 영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늘채 튀겨도 맛이 좋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주변이 난리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게하고 킹크랩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재료 중 뭔가 하나 빠졌어요. 네 바로 꽃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따로 칠리크랩을 해 먹었어요. 네, 이거는 칠리크랩 그 소스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시판용으로 파는게 제일 맛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건 예전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요 거기 참고해 주세요 정말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회가 좀 많이 남아서 남은 회는 전부 다 회덮밥으로 어, 했습니다 남은 회가 그러니까 광어나 도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덮밥으로 먹는게 좋은 것같다요 초밥도 괜찮고요 네, 또 우당탕탕 하던 또 우여곡절 끝에 10명이서 먹는 이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쉽고 또 편안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영상으로 또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